3분 얘기해. 이제 저희랑 선물를봐지 오랜만에 뜰피산에 기바 예예 감사니다 손상우니까 정성으로 받아주세요. 손더 예쁜 것 같아. 마이보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해 주셔서. 아, 예. <웃음> 오늘은 좀 둘이 어색해 보이는데. 오늘요? 네. 해가 떠 있다 보니까. <웃음> 네. 어두운데서 이렇게 촛불 네. 좀 켜주세요. <웃음> 늘 궁금했던 건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의 관계가 음... 남매처럼 너무 친해 보여서 어떻게 친해졌지? 제가 미스터 트롯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던 음악이 아무래도 성악이었고 지원서는 냈지만 막상 서울로 발을 뜨려고 하니 잘 걱정되는 분이 많더라고요. 근데 미스트롯에 이제 가인 누나가 나왔던 거죠. 전통가요을 오래 하셨지만 기운 베이스는 국악이었다는 말이죠. 소리를 하셨었고.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었 저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그런 힘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리고 안성훈 씨라고 계시거든요. 안성훈 씨랑 가인 누나랑 남매처럼 이렇게 지냈었어요. 근데 성훈이 형이 같은 소속사라서 처음에 이제 성훈이 형이 자리를 셋이서 이렇게 경연 다 끝나고 나서 밥을 한번 먹었었어요. 누나 그때 맛있는 사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게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음. 저한테 옷, <웃음> 옷도 선물해 주시고 <웃음> 그래서 자주 보고 음. 같이 고민 있으면 고민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음. 사실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누나라고 하는 거지 가까이 <웃음> 어, <아까 웃음> 있으면 그냥 그냥님이다 우리 아니면 우리